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우리의 한표한 한 표가 중요하게 느껴진 적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이병철 씨의 사인에 대한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씨의 부검 결과로 발표한 것은 심장질환, 대동맥 박리, 다시 말하면 동맥이 파열됐다는 것인데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병철 씨의 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통은 최소한 한달 정도는 걸리는 부검 결과가 이렇게까지 빨리 나오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이 점이 좀 수상적다. 두 번째, 심장이 부풀어서 동맥이 파열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상 또 하나는 약물이다. 세 번째, 혈액검사나 약물검사로 정밀 부검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법인데 경찰은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이수정 교수나 네티즌들이 제기한 cctv에 관한 의문은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인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병철씨가 발견된 모텔 방에는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침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해당 cctv 영상은 이 씨가 방으로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바로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들어가고 나서 다시 약 2초 후에 문이 열렸다 닫히고 또다시 1초쯤 있다 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이 부분은 외부침입자가 미리 방안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문 앞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읽힙니다. 특히 이 장면은 처음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문이 다시 열렸다 닫히는 장면은 삭제가 된 채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점도 뭔가 숨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만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네티즌들이 밝혀낸 것인데 이병철씨가 방에 들어간 8일 영상에서는 모텔 출입문에 옷자락이 보이지 않았는데 경찰이 출동했던 11일에는 출입문 밖으로 옷자락이 삐져나와 있었다는 점 이것은 누군가가 방을 나갈 때문 안쪽에 걸어놓은 패딩이 문틈에 끼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침입의 흔적일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적과 이병철 씨를 잘 아는 관계자는 그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서 그의 건강 이상서를 부인했습니다. 첫째 이민석 변호사는 이병철씨가 건강한 모습이었고 지난 7일에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이 후보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이병철씨의 건강 이상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두번째 뉴데일리가 입수해서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고 이병철씨 첫번째 사진 맨 오른쪽인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이민석 변호사 등과 함께 성남 야탑동에서 식사를 했는데 매운 낙지볶음과 돌솥밥을 깨끗하게 비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왕성한 식욕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지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번째 유족 측은 심장과 당뇨약을 먹었다는 등의 얘기에 대해서 당뇨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의 핵심적인 키맨중한 사람인 유한기씨는 12월 10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없어진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을 향하던 범죄의 연결고리 하나가 끊긴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열흘 후인 12월 21일 또한 사람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적인 키맨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범죄의 몸통을 향하던 두 번째 연결고리가 끊긴 것인데 누가 그 죽음의 수혜를 입은 것일까요?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첫 사건이 터진 날로부터 정확하게 한달 후인 1월 11일 세 번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녹취록 제보자 이병철씨 그가 없어짐으로써 누가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그가 살아있으면 가장 불리해질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세 번의 사건이 모두 이재명에 관련되어 있고 이 이승을 떠난 세 사람들 모두가 이재명을 비리의 몸통으로 겨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지병이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몸이 하루하루 악화되어 간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낄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저렇게 왕성한 식욕을 보여주었고 사람들과 목적의식을 갖고 외부활동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지병으로 급사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가족이 있는 그가 평소에도 절대로 자신은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 것을 볼 때까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바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유서를 반드시 남기는 법인데 그런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말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불과 사건 일주일 전에도 외부활동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 의혹을 보였고 변호사와 만나서 이재명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권을 의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증언들이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의 사인에 대해서 경찰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병철 씨의 입을 막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림없습니다. 지금 불똥은 한 사람 이재명을 향하여 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악재를 이겨내고 지지율이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 인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 겠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재명의 실체를 계속해서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고발을 주도한 시민단체 깨시연이 친문단체인 것도 고이병철씨가 친문인 것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 숨쉬는 움직임이 친문들에게서조차 깨어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복구가 불가능한 잠재적으로는 아주 큰 악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과사범 공짜연애 필요하면 자식도 남치급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끔찍한 살인범 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했고 카멜레온처럼 주변색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변신의 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정에도 없고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당장 권력 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든 다 내놓는 사람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이재명 하면 몸이 떨릴 정도의 공포감을 느낀 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우리의 투표권 한표한 한 표가 중요하게 느껴진 적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